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로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울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울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 나울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아, 사라가 아, 127세를 살았다, 그럽니다. 사라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사라가 살아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생을 마치는 날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그가 살았느냐. 127세에 죽은 그 사라의 생애 속에 62년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하란 땅에 있었을 때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이 기간이 62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리고서는 생을 마감합니다 믿음을 따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떠났다 이게 사라의 인생입니다 믿음과 함께 했던 사라였죠 그냥 127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다가가셔서 62년 동안 믿음으로 그를, 그녀를 관여하시고 이끌었던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살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인생의 고민이 있었어요. 물론 참 남편이 믿없지가 않았던 것도 살아의 고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 어, 자기를 다른 힘 있는 왕한테 자기를 팔아넘기는 남편을 보면서 참참 참 믿을 존재가 못된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상실감 예 그런 또 그로 인한 세상의 두려움 이 사라의 인생 속에 있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이 남편 문제보다도 더 깊은 그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의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 시점을 보세요. 메사 그 갈대아 우르 메사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사라가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약속으로 인도받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사라의 깊은 고민거리가 뭐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문제입니다. 약속의 인생이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 그런데 실상은요. 이것이 약속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걸어가는데 자식이 없는.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사라 자신에게서는 깊은 아픔이었고 어 뼈아픈 고통인데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의 핵심이라고요. 자녀가 없는 것이. 보세요. 왜 그런지.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사라의 태가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수가 끊어진 사라 단산하였죠.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이것이 신실하신 밉부신 하나님을 사라가 경험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 사라가 갖게 되는 그 약속의 인생 속에서 갖게 되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단순히 육체의 자식, 육신의 자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 낳게 되는, 얻게 되는 이 믿음으로 믿음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이 자식은 어, 약속의 자식이에요. 결국은 이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묵별과 같고 바다의 그, 그 해변에 많은 모래알수와 같은 그런 많은 믿음의 에, 역사 자손들이 벌어질 것을 보게 되는 결국 이 약속의 자식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고통이었는데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라에게 믿음을 맛보게 하셔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살아가 구원의 어미가 되는 이 복된 일을 자녀가 없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요. 살아에게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걸음 속에 있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분명 의도하신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고자. 어,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어, 자식 하나 낳았다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여정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살아가 정말로 받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는 다 약속의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벌어지는 성도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만나고 겪게 되는 모든 일은 약속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실패라 할지라도 깊은 좌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 어, 뼈아픈 상처라 할지라도 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그것을 붙들어 매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시면서 믿음의 성도 약속의 인생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어, 믿게 하는 만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힘들죠. 안 힘들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문제없고 어려움이 없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이 사라의 경우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좀 아픈 인생을 괴로움을 토하는 한 인생이 있죠. 한나의 인생입니다. 그 우리 사무엘상 1장 보시면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특별히 그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태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 참 아프죠. 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임신 못해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더 많이 부린나보다 더 한나를 많이 사랑하고 갑절의 어떤 재물들을 주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나는 자녀를 얻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고 계시는데 왜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 힘들어할까요? 어려, 어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왜 계속 아프고 괴로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히 자식이 생기지 않는, 이 문제는 혹시 내 잘못이나 내죄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 그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손으로 이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손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믿는데 하나님이 혹시 내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식을 안 주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좀 나에게 닥치게 한거 아닐까 그리고서는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힘들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4장을 가보세요. 이이사야서 54장은 예, 이 사라의 그 자식이 없는 모습과 한나가 그 잉태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고스란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문제나 한나의 문제나 또 우리가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혹이 일에 대하여 내죄 때문일까 내 손으로 왜 해결이 안 될까 이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답이에요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산고라는 것은 여인이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이죠 너는 어,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자식을 낳지 못했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에,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이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홀로인,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래서 자식이 없는 마치 그래서 어, 이방에 끌려가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의 모습 그런데 외쳐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이게 지금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답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답이고 사라에게 줬던 답이고 한나에게 했던 답이고 오늘 교회가 들어야 할 답이랍니다 2절 보세요 너의 장막털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 털을 넓히라는 겁니다. 더 많은 자식이 많은 자보다 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을 거니까 더 있어야 할 털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과의 폭넓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다 이스라엘과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의 상황이 두렵고 힘들고 정말 답답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에, 여기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에, 성경 기록 성경 해석자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겪었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었 430년의 기간 동안에 겪었던 수치.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겠대요. 어? 그리고 지금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 이 과부 때의 치욕이 뭐죠? 예, 지금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예, 지금 포로 중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문제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수치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끌어냈던 그 수치 그거 잊어버리게 할 것이고 지금 과부가 겪는 것과 같은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이 부끄러움 그거 다시 기억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란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놓을 수 없는 네 남편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절이에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어,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처럼 혹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에게는 없은 거 아닌가 예 잠시. 잠깐 너를 버렸으나 큰 극률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조금 동안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이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식을 갖지 못하는 문제, 애굽에 있었던. 수치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과부의 치욕과 같은 그런 내 안에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잠시 나를 버렸으나 큰 극률로 다시 나를 모을 것.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도의 인생 속에 그냥 화사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수치스럽고 덮고 싶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더큰극률을 이루기 위한 잠시 동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성도의 인생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와 같대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무지개 언약을 띄워주셨죠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 노니 뭐예요 내죄 아닌가 내 잘못 때문이 아닌가 내가 그때 그렇게 욕심 부려서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 해결이 안 되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동안 자식이 없는 것처럼 힘들고 아픔을 주셨지만 잠깐 내게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진노하지 않는다. 너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다. 하나님이 극률의 언약, 영원한 언약, 무지개를 띄워주시잖아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률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킴이에요. 너에게 달려있는 문제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설명을요. 에베소서에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시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처녀 때 애굽에서의 수치와 과부 때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의 부끄러움 이것들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다. 오늘 지금 사라가 맛보는 게 이거죠.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증명받은 사건.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이죠. 단산하여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삭을 낳은 사건이에요. 약속의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받은 인생이라면 내 인생 속의 특징은 뭐냐면 나로서는 할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시켜요. 약속의 인생만이 그래요. 세상은 요 자수성가 하잖아요. 그걸 위인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 어. 자기 힘으로. I can do it. 나는 할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무소부지한 신적 존재로 자기 힘을 믿고 살다가 하다 하다 안 되면 세상은 자폭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성도의 약속의 인생 속에는요. 그냥, 그냥 문제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서는 나로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똑똑하고 해박하고 예쁘고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는, 하나.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 못하죠. 하나님이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시키는 그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아니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을 맛보는 이게 성도의 인생이죠. 성도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물론 문자 그대로도 뭐 무자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는 이 자식이 있지만 이 자식에 대한 없는 것과 같은 상실감. 아, 내 자식이 아니야. 이건 도저히 내 속으로 났지만 이건 내내 내, 내, 내. 어쩌면 이렇게 부모의 생각과 다르게 살아요. 이 자, 성도에게서 느껴지는 자식이 없는 것과 같은 마음이죠. 부부로서 서로가 사랑하기로 했지만 살아가면서 부부의 그냥 깊은 골, 메꿔지지 않는 깊은 갈등의 골. 성도에게서 자식이 없는 문제와 같아요. 죄성에 번번이 넘어지는 자신의 무력감. 이, 이 문제, 성도에게서 자식이 없는 것과 같죠. 왜 로마서 7장과 같이 왜 오라 권고한 자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왜내 한편에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자식이 없는 이 상실감과 절망감 여러분 이 문제죠 근데 기억하세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이 약속의 인생은요. 오히려 이 자식이 없는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그렇잖아요. 사라가 자식이 없는 약속으로 인도받고 있는 그 인생 속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그리고 가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그 문제가 사라로 하여금 어떤 복을 받게 됐죠? 예. 예수 그리스를 보게 됐잖아요. 이 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잖아요. 가장 큰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도에게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진짜 복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한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사라가 정말 벅찼습니다. 그렇지만 그 벅찼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90세의 이삭을 얻을 때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 이게 사라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꽃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가시밭기를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왜 가시밭기를 성도에게 주셨을까요? <웃음> 네, 가시관 쓰신 예수님 인생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그 뼈저린 아픔 다 내놓을 수 있어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만큼은 감추고 싶은 그 문제를 통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발가벗겨져서 가시관 쓰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성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문제고, 하나님이 예수로만 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 예수로 하시는 문제를 경험시키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히 우리와 화평의 언약 가운데 함께하시겠다. 이 약속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애굽의 수치도 바벨론의 치욕도. 두 번째는요. 사라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보세요. 어 지금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127세라고 하죠 여기 보면 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러죠 127세 하나님이 사라를 죽게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됐다 너 그만 살아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어, 127세 사라가 죽을 때그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아, 아들인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에요 어, 노와 홍수 이후로 이렇게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한 30세 전후로 해서 결혼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37살이면 노총각입니다 에이, 37살 내 나이가 넘었다 싶으면 노총각이에요 그그 그 귀한 그 이삭 얼마나 귀하게 90세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짝을 찾아주지 못하고 지금 눈을 감아야 하는 사라의 이 마음 이 심정은 어죽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초점은 사라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걸어왔고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참 하나님 안에 모든 것도 감내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바라기는 이 귀한 자식 주셨으니까 또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자신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 보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라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그 이삭 장가 좀한번 보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없을 때는 있게 해주세요. 있을 때는 하나님 장가 결혼 한번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편의가 장가 보내면 하나님 손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요. 사라의 소원에 전혀 관심 없어요. 딱 사라가 햇수를 누렸다 그래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복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또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 사라는 햇수를 누렸다. 사라는 그냥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그냥 죽었다. 그냥 이게 복이다. 햇수를 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은 하면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있어요. 자이 사람들 이 사라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은 보고 죽은 것이지 받지는 못했죠. 그것을 보고 믿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받았대요? 뭘 받았대요? 왜 예, 증거를 받았대요? 자 보세요. 사라가 지금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거못 보고 죽어요. 그런데 햇수를 누렸대. 그리고 그게 복 받은 거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복 받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증거를 받고 죽었다. 그게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도대체 사라가 어,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뭐냐. 예,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0절부터 나오는 나울의 족보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누가 찾아온 겁니다. 부엘 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밀가는 누구냐면 그 하란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에게는 하란과 아, 아브라함과 나홀 이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었던 하란의 딸이 밀가고 또 하란의 아들이 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밀가가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가 그 나홀 당신의 형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하고 그러니까 나홀은 조카하고 결혼한 거네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밀가에게서 지금 나오는 아들이 8명이에요. 보세요. 그의 맏다들은 우스, 이 우스가 그 욕기, 욕의 조상이 됩니다.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개셋과 하소와 밀다스와 이들랍과 부누, 부두엘이라 그러니까 이게 8명이에요. 밀가로부터 낳은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울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밀가의 소생 속에서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부두엘이잖아요. 부두엘.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 나울의 첩, 루마를 통해서 4명의 또 아들이 나와요. 데바, 가함, 다하스와 마아가 그래서 나울에게선 총 12명의 아들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어 나홀에게 열두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밀가의 소생인 막내 아들이었던 부두엘 중에 부두엘의 딸로 유일하게 지금 손녀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죠? 오 어, 리브가. 리브가. 그러니까 지금 나홀의 족보가 이 창세기 22장을 마치고 23장을 들어가면서 이 나울의 족보를 성령께서 왜 여기에 넣으셨을까. 그리고 사라는 죽었다. 그리고 사라가 누린 해수가 127세다. 라고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죽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며 증거를 받았다. 증거 받은 게 뭐예요? 왜? 리부가의 탄생이에요. 리부가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리브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누구로? 부두엘의 딸로. 그래서 이제 23장, 24장 가보면 결국은 이 리브가를 얻기 위한 이삭의 그 아내감 찾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창세기 22장 그 우리가 살펴봤던 앞부분은 여호와 이레 이렇게 설명해주는 전편의 얘기라면 그러니까 이삭번제 사건이죠 이삭번제 사건을 통하여서 여우와 이래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 어, 그, 어, 그 어떤 언약의 확실성이냐 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이삭을 통해서 어, 아, 하나님의 언약에 확실한 거구나 그리고 최종적이구나 영원한 것이구나 이거 보여줬어요. 앞부분 창세기 22장 앞부분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22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그 나울의 족보입니다. 이 나울의 족보 속에서 여호와 이래의 후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앞부분이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면 뒷부분은 리브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영원성이고 확실성이며 최종성이에요 똑같은 창세기 22장이 여호와 이래의 전편과 후편 속에서 앞부분은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뒷부분은 리부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지만 속으로 다 하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요? 사라가 출발할 때 자식이 없었고 죽을 때이 자식이 짝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죽었어요. 실패했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출발할 때 자식이 없었던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가 믿었으며 그리고 그가 이삭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결국 사라는 믿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로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져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 여정 속에 우리가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가 그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 난 자식이 없어. 자식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힘들어.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자격이 없어요. 그럴 권리도 없고 내 살아생전에 이 문제 해결 못 보면 난난내 눈에 흥못 넣어 난눈못 감어 신앙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렇다면 나는 억울하고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러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바보처럼 느껴진다면 역사상 가장 바보같은 신인은 하나님이세요. 진짜 바보시죠. 이 바보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의지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의지의 극치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은요,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우리에 자신 대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꺾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굴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은 책임지겠다라는 게 십자가야. 그게 얼마나 바보 같으시냐고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 뻔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를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은 죄 없는 아주 깨끗한 자도 아주 우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주시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으신 사랑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끝까지 견디시고 감당해 주시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나에 대하여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심.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사라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실상 보게 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내가 정말로 받는 자가 되고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는 일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우리 안에 꽉 박혀 들어오고 십자가가 나를 온전히 뒤없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믿음의 성도들의 전 인생 속에 예외가 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 하나님의 십자가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을 녹록하지 않는 이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며 결국은 나에게 믿음으로 죽은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나의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이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에게이로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현재 완료형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시냐면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아니라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 이것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음? 현재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셔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현재 부활하신 이로 일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런데 디모드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메이지 않는다. 갇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택한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견딘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견딘답니다 어떤 가운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선택된 자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자신은 견딘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그들도 선택받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고자 자신이 어떻게 한대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나는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믿고 죽겠다는 거죠 감당하겠다는 거죠 신실하다 미쁘다 이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웃었다 울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에 대한 참으면 또한 왕께 함께 왕로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 자신에게 그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음이죠 나 자신이 절망하는 가장 절망케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복과 감사의 영광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볼때왜이 문제가 나한테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붙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래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자녀로 붙들어 매셨고 또 내가 고민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선택하셨기에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 이것에 대하여 믿쁘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왈까락할지라도 믿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하시고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실 것이다. 예, 그러, 그렇게 죽은 거예요. 사라가. 사라가 누린 혜수라 127세. 그렇게 죽은 겁니다. 사라의 믿음은 그겁니다. 이 괴로움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자식이 결혼 못하는 문제, 이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 이삭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사라가 죽었다는 것. 리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이삭과 리부가를 다루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런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어, 기뻐하시고 당당히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오늘에 주어진 신앙의 여정 믿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속 깊은 그 아픔과 깊은 좌절을 만져주지 못합니다 살아 역시도 어, 아브라함인 남편에게서 한 번도 그 마음을 달래지 못했고 늘 배신당했고 그리고 죽을 때도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예, 이삭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 사라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예, 죽었던 자를 없었던 자를 이삭을 내게 주신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 가운데 교회로 받아주신다는 라 것을 믿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처럼 보여도 그것은 승리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복된 하늘의 위로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견디시며 감당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믿음으로 떠나시는 여정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